안녕하세요. 23살 전공 중이고요. 어, 오늘 이렇게 대낄라고어볼 텐데 근데 되게 기대가 되네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2 5살 김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예성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최유준입니다. 네, 수고하셨니다 저는 보통 집에서 친구랑 친구가 많이 사고 있는 거예요. 베낄 나와있는 저에 있어가지고. 강릉대 펍아런데 매수 시 <웃음> 그렇게 엄청 좋아하는 거, w i l 엄청 좋 괜찮아, 하지않 괜찮아, 왜냐면 괜찮아, 괜찮아, 하고괜찮다고찮 번. 괜찮아, 비싸니까 찮좋아 괜찮아, 괜 에이 이거는 약간 물탄거 같다. 그니까 너무 연한데? 약 2번. 이거 뭐. 이거 그 데, 우리 익숙한 댓글라 아닌가? 음. <웃음> 이거. 이거음 확실히 1번에 비해서 엄청 세. 아, 아, 뭐, 다 똑같은 거 같은데? 아, 아니야. 흐박이 <웃음> 아, 너무 드네. 아, 네, 3번. 3번. 네. 아 이거, 이거 확실히 어? 세긴 하는데 잠깐만. 이게 내가 하는 댓글라인데 2번은 완전 톡 쏘는 거고 3번은 살짝 이 나라로 비는 거고 보다는좀 더. 연할 것 같은 느낌? 이게 좀 이탈리아, 이게 좀 스페인, 뭐 이런. 역시, 아 그럼 한번 4번 해볼까? 음? 이렇게 한 복숭아 물 같은데? 오, 냄새 진짜 좋다. 오, 음? 음? 어, 이거 뭔가 맛있을 것 같아, 먹으면. 이게? 응, 어, 니야넌 진짜 취향이 나랑 정말 안 맞는구나. 진짜 향으로는 내 음... 취향. 나는 약간, 약간 그 증류수 냄새. 아, 음, 한번 디킬라형으로 비슷한데? 차이 맛아 음, 아 알코올이 더 들어 더 들어갔어. 더 들어갔어? 앨범부터 맞아. 앨범부터. 이 제일 연한 아. 맥주 색깔. 응. 짠. 짠. 음. 참 맛이 약간 후추 맛이야. 후추? 음. 좀 어때? 쎄네쎄다고 어, 그냥 누나 술을 잘못 마시는 거야. 아차차. 음, 내가 일반적으로 먹던 데킬라이브에 되게 약해. 완전 약해. 내가 네, 지금 데킬라 너무 오랜만에 응. 먹어서. 색깔만 그래. 색깔만 봐도 그렇잖아. 너무, 너무 약한데? 자2번2번2번 할까요? 2번, 2번 네. 짠. 넌짠 다섯 <웃음> 번에 짠이 있어야 되죠. 이거다. 어 맛있는데? 어, 어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뭔가 데킬란드 살짝 뭔가 캬라멜 맛도 살짝 느껴지고 어 이거 화끈하다가 난.. 나는 이게 조금 내취향 이게 더취 어, 왜냐면 음, 음. 얘는 목넘김이 조금 칼칼했다면 음. 얘는 좀 부드러워 아 그래? 어. 아너 부드럽긴 해 그리고 목넘김! 목넘김은 깔끔해 이번 목넘김도 되게 깔끔하고 어 일단 목넘김 훨씬 깔끔해 어, 1번 음. 그냥 아팠어 자, 갈까요? 3번 갈까요? 이번 지금은 이게 부드러워서 물로 안 헹궈도 될것 같아. 아, 음. 이게 내가 먹던 것낌인데 아, 그렇네. 음. 그치? 어, 이게 찜이다. 이게 일반적인... 시중에서 네. 먹던 맛인 것 같아. 이거야. 어때 이거? 이좀 맛이 세지 않아? 얘는 좀 많이 부드러웠다면 얘는 좀덜 해. 얘가 음 제일 적당한데나아 그래? 4번? 아, 4번이 이제 네 원캡. 너가 그렇게 좋아해. 넌, 넌 내가 한 입에 다먹어 아, 이거는 끝맛이 되게 센트 세, 센트 세다, 이거. 우와, <웃음> <웃음> 이거 뭐야? 안 먹을 거야? 아니, 나 싫어. 아니야, 이게. 목넘김도 하나 뒀고. 맛있다고? 아니야. 보목넘김있었어 응. 오... 4번 완전 와당창이었어. 어, 얘 맛이니까. 아, 근데 살짝. 이 맛이 너무 아, 지금. 지겹... 그러니까. 물로 안 가시는 손을 처음에. 좀... 5번 가자. 5번. 오바마라고? 먹어, 먹어. 5번. 아, 뭐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방금 드셨죠? 오빠 봐. 자. 난 벌써 판단이 내려. 졌어 가격이 10배 차인 거예요? 10배? <웃음> 진짜요? 10배나 차이나요? <웃음> 네, 저희는 이제 다 먹어봤어요. 아... 어떤 게 제일 음. 취향 음. <웃음> 나는... 두개다 맛있어, 어려웠어. 하여튼. 두개다 맛있는데 어. 난 3번, 3번. 깔끔한 걸로. 이이 2번이 제일 비싸다. 어. 이게 가장 못먹이몇 어. 번이 최종 끝이에요? 네, 네 5번. 5번은... 5번? 아... 내가 봤을 때 4번이 진짜 맛있고 좀... 그리고 2번이 좀 금색깔 금색 빛 중에서는 제일 나아 좀 달달하고 먹기 좀 좋아 네, 그리고 2번은? 네 부드러워 근데 음. 얘네 둘이 같이 괜찮은 거 같지? 2번, 3번? 네. 얘가 1 등.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2번, 2번 맛있었고 또 우리 둘다 일단 1번은 아니라고 불러 그치, 그치 1번이 1번이 1번은 제일 싼거 같아 거. 거. 어, 뭔가 이상해 3번, 이거 먹던 거 그치, 먹던 거 먹던 거는 정확하게 맞췄어요. 안돼, 뭐 이게 제일 싼 거잖아요, 여기부터. 이게.. 아차차. <웃음> 이게 제일 싼거 아니에요? 얘가 그렇게 무슨 뭐 여자친구 같다던 4번이 그래, 이게 제일 싸 이게 제일 싸다고? 그래, 네가 여자친구 모시듯 모셨던 그너 4번이 너 싸기까지 제일 싸다고. <웃음> <웃음> 여러분. 일단 집에 갈때 가져와요. 이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웃음> 아니 근데 잠깐만, 이, 이 제가 꼴찌로 꼽은 게 제일 비싸다는 거죠. 음. 이게 제일 비싼 거야. 아, 네. 이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씩 다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웃음> 이게 진짜 비싼 거많네 오늘 새롭게 찾았네. 베스트 를 그러니까 아. 이게 이름 이름? 멕시코 시시라 이게 이게 이게 저는 아, 제일 있쁠거 같아요. 이거 제가 막 놀란 거야. 왜냐면 계산어 모자 너무 이쁘잖아. 이거 이제 물 받으면 다 먹을 수있잖 <웃음>